화이팅 파이팅. 소리 질러. Here we go. 아 진짜 구만 여러분, 신거어 떨어져. 저리가. 저리. 내가 잡힌데왜 내가 잡히는데 왜 나한테 어 진짜 아니 더블 키 아니 자나 안녕. good bye. why are you running? why are you running? 지이 여셔 문맞 이거 볼로때저기 한방에 죽지 않지 맞을 수게좋야 좋다! 아, 그리고 잠시만요. 하이퍼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